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B 뉴스위크를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의왕시 여성회관을 찾아 특강을 열었습니다 의왕시 시니어스팀 세차 사업단이 의왕시청 대주차장에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의왕시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수고의 때이가 개원예술대학교 우경예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이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의왕시 여성회관에서 경기도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안 지사의 특강을 듣기 위한 많은 시민이 참석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안 지사는 민주당 60년 역사 품고 미래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당 활동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시민들에게 정당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곳에 참석한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특강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도 전했습니다. 특강에 이어서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쌓아왔던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특강에는 김성재 의왕시장, 신창현 국회의원, 그리고 시 도의원들이 참석해 특강에 참석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서로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KMB 뉴스 구음입니다. 의왕시 시니어스팀 세차 사업단이 의왕시청 대주차장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니어스팀 세차 사업단은 공공기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왕시는 시청 주차장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인재개발원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시니어 스팀 세차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하루 평균 6대를 세차했을 때를 기준으로 노인 1인당 월 3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팀 세차 비용이 시중에서 세차하는 비용에 비해 40% 정도 저렴한 수준이며 앞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 외에도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신어 세차 사업단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어, 지난번에 경기도의 인재개발원에 1호점을 개소했고, 이번에 우리 우왕시청의 주차장에 2호점을 개소하게 됐는데, 이러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 기회도 새롭게 생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서 어, 큰 이렇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활기차고 바람된 노후 생활을 할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전화시키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퇴직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MB 뉴스 한가을입니다. 의왕시 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스포츠를 통해 의왕시의 위상을 높여준 체육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400여 명의 체육인이 참석해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스포츠 유망주들의 멋진 퍼포먼스와 더불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캐롤 공연까지 준비해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수영선수 출신인 기기룬 의왕시의회 의장이 행사에 참석해 의왕시 체육인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또한 김성재 의왕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KMB 뉴스 구음입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 수고의 때이가 개원예술대학교 우경예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진로콘서트는 최현우 마술사가 들려주는 편견을 넘어 희망에 주문을 걸다라는 주제의 강의로 힐링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진로콘서트에는 우성고, 의왕고, 모락고, 백운고 등 관내 4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천여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색다른 추억과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이번 콘서트가 힘든 학업으로 지친 고3 수험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힐링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